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고 계시나요? 최근에 어떤 고객분과 상담을 하면서 저는 그분에게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짧게 그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로 나이 60을 살았습니다. 이제 와 돌아보니 늘 꿈만 꾸고 살았더군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쉬지 않고 쓰지 않고 그렇게 앞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놀지 말고 아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좋은 집도 사고 아이들도 남 부럽지 않게 공부시켜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집이라도 장만해 주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돈을 모으기 위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건강이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고 그때부터 아내와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며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일 일을 알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오늘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한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에서 대통령을 지냈던 호세 무희카 대통령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었습니다. 2010년에서 2015년에 이르는 총 5년의 재임 기간 동안 그가 받은 월급 가운데 6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 가운데 4억 3천만 원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 건설 사업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신고한 재산은 약 3억 5천만 원이었는데 그 가운데 1억 5천만 원은 그가 농사를 짓고 있었던 농장이었고 나머지는 약간의 현금, 그리고 농사짓기에 필요한 트랙터 2대, 농기구, 그리고 1980년형 오래된 자동차 한대 뿐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농장은 아내의 소유였다고 합니다. 호세 무이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뒤에도 관저, 대통령 관저를 사용하지 않고 평범한 시민들의 생활을 느끼기 위해서 여전히 그가 살았던 농장에서 지내면서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대통령으로 저임하는 동안 받았던 월급에 대부분을 기부했던 이유도 평범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랍의 어떤 부호가 그가 타고 다녔던 오래된 자동차를 100만 달러 지금 환율로 보면 약 11억 원에 사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그는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타는 차에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바란다. 모든 자동차에는 가격이 붙어 있지만 삶에는, 인생에는 가격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즉,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가진 다른 재산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자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무이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다. 그의 이야기를 제 생각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이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돈의 크기만큼 인생의 삶의 품격, 크기도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오늘을 희생하며 살기보다 제가 만난 그 고객분의 감동스러운 이야기처럼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해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찾아 누리면서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내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